오늘은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20가지의 조항이 있는데요 본인한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예스, yes, 아니면 노 o 입니다 예스 라고 한 조항이 몇 개인지 숫자를 세워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, 음, 해마다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다 두 번째, 단기간 다이어트는 성공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힘들다. 세 번째, 다이어트할 때만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. 네 번째, 단식이나 식이조절만으로 살을 빼본 경험이 있다. 다섯 번째,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. 여섯 번째, 다섯 개 미만의 식품으로만 식단을 짜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. 일곱 번째, 식사 대용으로 단백질 보조제만을 섭취하여 다이어트를 한다. 여덟 번째, 지나친 식단 조절에 짜증나고 화가 난 적이 있다. 아홉 번째, 절제된 식단 조절로 가끔 이성을 잃고 폭식을 한 적이 있다. 열 번째, 식이조절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고 우울하다. 11번째, 다이어트 실패는 내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. 12번째, 남이 좋다는 다이어트는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따라해봤다. 13번째,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그건 내게 너무 힘들고 지겨운 일이다. 14번째, 네 외모에 관심이 많지만 내 외모에는 불만족스럽다. 열다섯 번째 나는 건강보다는 날씬해지는 데 관심이 더 많다. 열 여섯 번째 운동센터 강사나 유튜버가 알려주는 운동을 별 생각 없이 따라한다. 열 일곱 번째 운동강사나 트레이너 아니면 다이어트 성공자는 모두 인체전문가라고 생각한다. 열 여덟 번째 다이어트 책을 제외하고는 건강이나 인체에 대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. 19번째, 인체가 운용되는 원리나 구조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해 본 적이 없다. 마지막, 20번째, 나는 다이어트 하지도 않으면서 입버릇처럼 살을 빼야 한다고 말한다. 자, 해당되는 내용이 얼마나 나왔나요? 몇 개인가요?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만일 5개 이상이라면 여러분들은 나쁜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개수가 많을수록 그 단계는 점점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 조항들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. 문제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의미 있는 시작을 할수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?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. 안녕